네, 앰프박스 뒤에 이 고무 패킹으로 되어 있는 나사를 이 손으로 풀 수가 있어요. 네, 푸신 다음에, 이제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하시려면 이두 개의 나사를 푸셔야 되겠죠? 풀고, 이 보시면 홈, 여기를 살짝 들어 올리시면 이 내부를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PCI 슬롯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생겼죠? 네. 뺄 때는 이걸 누르셔야 되는 거꼭 인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이제 장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픽 카드를 제가 하나, 예. GTX 1060 3기가 AMP 모델이라는 거고 예. 보조핀이 하나 더 있죠. 이제이 보조핀이 없는 1050급, 예. 펜이 원펜짜리겠죠. 이제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예. 보조핀이 있기 때문에 이 앰프박스에서 구성품에 보시면은 이런, 6핀, 예, 파워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. 이거를, 이쪽에, 여기, 8핀인데, 이제, 8핀에서 어떻게 꽂아야 되냐. 이, 우측에, 우측에, 이 6핀, 6개를 꽂으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, 앰프박스에는 연결이 됐고 그래픽카드하고 연결은 예, 6핀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주시면 일단은 파워케이블은 연결은 여기서 끝이에요. 예, 된 상태에서 이제 그래픽카드에 슬롯 장착을 위해서 여기 홈 보이시죠? 이 홈, 예, 피셔 익스프레스 골드핀거 쪽에 보시면 홈에 맞게끔 홈에 맞게끔 이렇게 끼워주셔야죠. 소리가 날 거예요. 들으셨죠?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사가 보시면은 이 브라켓 쪽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나사를 이제 살짝 풀으셔야 되는데 여기가 홈이다 보니까 풀기가 좀 약간 힘들어요. 여기서 제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좀 빠르게 풀겠습니다. 이렇게 풀고 이 브라켓 고정 나사를 보시면 이 브라켓이랑 이쪽이랑 이게 고정이 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안에 하나 더 달려있는 부분,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더 푸세요. 원래는 두개 달려있는데 이건 제가 하나 뺀 거예요. 이게 하나 더 여기 달려있다 보시면 돼요, 이렇게. 그래서 빼고 네, 그래픽카드를 이런 식으로 나사를 네, 두 개를 박아주시면 되죠. 일단 제가 여기까지는 장착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장착 됐죠. 네. 그리고, 꽂는 방향은, 이제 펜이 이 위로 보이게끔, 네. 이렇게, 이렇게 보셔야죠. 위로 보이게끔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꽂는다고 생각하고, 이 슬롯, 아까 침에 PCI Express가 달려있는 슬롯, 방향 그대로 꽂아주시면 돼요. 꽂으면 아까 장착할 때그 소음이 나겠죠. 딸깍하고, 내 꽂을 때 살짝 이게 사이즈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잘 고정을 해 주셔야 돼요. 이 브라켓 쪽을 먼저 안쪽으로 넣고, 그 다음에 홈을 맞춰서 넣으면 딸깍하고 들어갑니다. 이뺄때이 그냥 빼는 게 아니라. 이 안에, 아까침에 버튼 하나 보이시죠? 여기 눌러야 되는데 잘안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이 위를 올리시면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. 어렵나요? 안 어렵죠? 이제 마지막 고정을 해야 되겠죠? 아까 그 나사 두 개. 장착됐고 안에도 장착됐고 네,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 커버를 아까 홈홈 홈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반대쪽 네, 커버 쪽을 먼저 넣으신 다음에 네, 그 다음에 살짝 눌러주시면 나사를 끼울수 있는 네, 홈이 생기고 그 안으로 이거를 손으로 돌리셔서 고정하시면 끝입니다. 네, 이게 완성된 네, 모습이네요. 그리고 아까 안내를 좀 해드렸던 이 썬더볼트 케이블이 굉장히 중요해요. 이게 이제 C타입, 요새는 마이크로 예전에 이제 O타입에서 이제 C타입 다 이걸로 바뀌었는데 이제 문제는 C타입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. 썬더볼트는 이 번개 모양의 표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. 여기 저희 앰프 박스 보개도이 똑같은 모양의 번개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을. 근데 방향은 상관은 없는데, 예 번개 모양 있는 방향으로 넣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십니다. 그리고 이제 제품은 아까 뭐 사용하시는 저사양 노트북이든 이. 썬더볼트가 지원되는 노트북으로 연결을 해서 앰프박스 구성품의 아답타 예, 전원연결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, 두 개의 연결을 킹코드 케이블과 아답터와 연결하신 다음에 이거는 전기 콘센트에 꽂으시고요. 그리고 여기 커넥터 예, 아답이 뒷부분에 나와있는 커넥터를 앰프박스 전원부 쪽, 예. 19V에 꽂아주셔야 정상적으로, 예. 이 전원버튼을 누르시면, 끝입니다. 그리고 아까 이제 다 연결되면, 네. 노트북에 연결했잖아요. 연결했으면, 이제, 보통은 이 아래쪽, 하단부분에, 오른쪽, 하단부분에, 창이 하나 뜹니다. 팝업창이. 썬더볼트 3, 뭐, 연결됐습니까? 라고 이제, 영어로 된 팝업창이 뜨면서, 예 활성화가 되는데 예스를 눌러주시면 되죠.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구성품의 CD CD로 요새는 제공을 저희가 하는데 그 설치 드라이버 CD가 없을 경우에 인터넷으로 저희 조텍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서 드라이버를 썬더볼트 드라이버 지원 드라이버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세요. 그걸 반드시 설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아까 이 썬더보트 앰프박스하고 노트북하고 연결했을 때이 공식적으로 그 드라이버로 인해서 지원이 돼야지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꼭 먼저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아, 그 드라이버는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그 모든 드라이버가 다 호환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엔비디아 뭐 닷컴 아니면 co.kr 들어가신 다음에 그 드라이버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